아이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엄마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즐겁게 공부하고 엄마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교육환경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해지는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진심을 담은 행복교육 모두 행복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행복사회적협동조합은 방과후교실 위탁사업, 교육지원, 강사양성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 주요 교과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 예체능,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행복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차별화된 교육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코딩, 3D 프린팅, 로봇과학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교육 콘텐츠도 마련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방가후 교실. 학생에 대한 책임감이 그 시작입니다. 모두 행복사회적협동조합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업 이후의 시간까지도 함께하는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 ICT를 활용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학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행복사회적협동조합은 강사 선발에 있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해당 과목 자격증 소지자, 해당 전공자, 그리고 해당 분야 강의 경력 1년 이상의 실력 있는 강사를 채용하고 있고요. 강사 연수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강사 관리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이들, 행복한 학부모, 행복한 선생님 그리고 행복한 배움이 있습니다. 모두 행복 사회적 협동 조합이 교육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